제주 국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음 얼굴 <목소리도> <컵지> 안들어있네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바다다 바다 아 서핑한다 소원 도전할 때한번 찍어볼까? 도전? 딱세 개의 네. 뭐가 다른 거예요? 안에 들어있는 필름은 네. 같아서 색감은 네. 같다고 보셔도 네. 되고요 커스나 아, 플래시 기능 커스만... 차이에요 이 아... 제품만 플래시가 없어서 네네. 밝은 야외 전용이고요 아... 플래시는 실내에서나 네. 좀 어두울 때 찍으시는 게 음... 필요하세요 얘랑 얘랑 큰 차이는 없네 봐봐, 흑백사진 멋있지 않아? 아, <웃음> 특 <웃음> <웃음> 할것 같아. 볶고 싶어. 오이고. <웃음> 와, 사람 진짜 많아. 음 진짜 맛있다. 음아 진짜 맛있다. 음. 어? 뭐야? 짱 맛있다. 이거 진짜 별미다. 더먹어야이다 네? 네? 8시라고요? 8시 어? 아플 워치 설정해야지. 우리 몇백미터나 올라왔지? 241미터 올라왔다. 출발 지점부터. 50분 만에 해발 1000미터 도착. 빨리 올라온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 I'm o t e 음, 잘만들지 아, 아쉽네. 한번더 갈까? 이제 한대한대 한대 출발할 건데요. 제가 앞에서 브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. 성인 남성분들은 바로 트레이크로 들어가시면 가말으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. 어때? 햇빛만 아니면 여기 앉으면 너무 좋겠다. <목소리> Thank you. 사 많다 그치? 네. 어떻게 먹어야 될까? 어? 요거 괜찮다 참돔 광어 고등어 무든으 먹고 싶어? 그래 무든 먹자 오른쪽 문으로 아. 한 분만 입장에서 끓인거에요 알코이기 때문에 소주 살짝 서 소스 아져요알코이날란거예요 어. 저희 매운 거두 개요 차가 있으면 좋네 짜자잔. 음, 안에 양배추가 되게 많이 들었다 아 진짜 맛있다 음아 너무 맛있다 벵수. 아 진짜 광아부터 먹어봐야지 아 진짜 맛있다 동어회를 먹어봅시다 음 우와 맛있다 아 여기는 포장만 가능하구나 하나 하나 하나? 음, 엄청 무섭다 한 음, 캔스피드 맛있는데? 되게 <웃음> 좋았다. <저도 죽었다. 웃음> 오 사랑했어. 이분도 다와 아. 와와 아, 저런 말이 되는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떻게안내려가지 오, 아리에요? 오, 이다운 아, 오 이거 아, 이에요 우와, 감이다감이아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 <목소리> 감사합가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다 감사합니다. 난다. 이 들어가 있네. 알맹이 알맹이오교살입니다 공이 다 나왔어요. 녹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감귤부터 녹차까지, 여섯 가지의 맛을 모두 다섯 가지의 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화려한 맛을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주식책을 넣어드리면 10시간을 무난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. 짬뽕 this n 음네 진짜 통갈비네 엄청 부드럽다 달달하네 갈비는